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지금 이 로드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동 찍고 있는지잘 모르겠어요.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된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저도 정말 잘 자고 있어요. 어가네 <목소리> 네, 여기는 아누비스 개코 원숭이가 있는 곳입니다. 네, 로드뷰를 하다가 선물을 보여주고 있네요.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조금 어, 제 입장에서는 좀 난해하네요. 영수마을입니다 날이 초서는지 어 야외에 남아있는 동물이 안보입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꽃길 돋보긴 봤었는데 우물이한 마리도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. 아, 예. 아, 유리로 돼서 조금 안 보이네요. 아이 들이대기도 조금 동물들한테 미안한지기도 하고. 슈마슈마가 휴마. 여기 있네요. 보실지 모르겠네요. 야,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되게 동물원 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나이를 좀 들고나니까는 그냥 이 동물들이 여기 있는 게좀 불쌍해서 잘안 오게 되더라고요 네. 네 말하는 순간 곰이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, 동물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걸 내릴게요 셀카봉을 네 먹을 것 같고 싸우고 있습니다 곰이 네, 반달가슴곰입니다. 요즘은 이 반달가슴곰이 너무 잘, 지리산에서 잘 번식을 해가지고, 어이구. 곰들이 싸우고 있네요. 싸우고 있는건지, 양타를 부리는건지. 네, 그래도 이 곰들은 크게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. 반달가슴곰이 이제 지리산에 처음에, 이제 조금, 2000년대 초반에, 번식을 한다고 해서 많은 화질을 모았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번식이 잘 돼서 이제 지리산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됐다는 소식을 전 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와 표범이 있는 것 같은데요 표범은... 오, 이렇게... 거울을 통해서 보는데도 대규어네요대규어 오 포스가 장난아니네요네 지금 이 로드뷰를 하고 있는데 왜 제가 동물을 찍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된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한데 일단은 보이니까 네, 아우 아자 아프리카 여행 가서 제교를 눈 앞에서 보면 진짜 아 기절하겠네요. 제규호가 네, 혼자 공으로 드리블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마침 제규호와 표범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수 있게 만들어 오는 그림이 있네요. 네, 그냥 이렇다고 합니다. 제규어는 남아메리카, 중앙아메리카, 멕시코 등 신대륙에 있고요. 표범은 인도, 중국, 중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생김새에 띠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뭐 사냥과 먹이 행동은 어, 비슷비슷한데 표범이 좀더 잡식성입니다. 그리고 제규어가 조금 더 크고요. 네 제가 살다 살다, 표범도 보고, 재규어도 보고, 네, 유, 유튜브를 하면서, 네, 분노광을좀 많이 하네요. 네, 사실 재규어랑 표범이랑 겉으로만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안나 보입니다. 저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, 거울이 좀 많이 그을렸네요. <웃음> 호랑이가 고개를 빼면서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데, 어,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. 좀, 좀 나이가, 연세가 있으신 호랑이인 것 같아요. 호랑이 가족의 아들 온세입니다뱅갈 호랑이라고 합니다. 수명은 한 20년 정도. 네 이렇게 맹수들이 있는 동물원까지 한 바퀴 돌려봤고요. 다행히 코끼리만 못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본거 같은데 사자! 아, 어, 사자! <웃음> 사자가 잠들어 있습니다. 암사자네요. 야, 정말 잘 자네요. 부럽다, 야. 네, 사자 옆에는 또 하나의 공이 하나 놓여져 있고요. 사자가 정말 잘 자고 있어요. 어부가도 어 뭐가 더 모르겠네. 수사자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. 네, 이렇게 거울, 네, 거울이 있어야지 당연히, 네, 거울이 있는 상태에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화면이 조금 덜 담길 수 있는데, 네, 그점 양해해 주시고, 이거는 생명, 생명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, 네, 이해해 주시고, 어,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편에서 또 뵐게요.